아이고, 허리 아, 보증 안 찼다. 허리 아프네 아, 요 아, 허리. 야, 미. 치료가 났다, 이거. 예. 어. 허리 좋은 거 없나? 운동. 아니요. 스트레칭을 해야 되나? 저 네. 배웠던 거? 세천만 할줄 알면은 좀 알려줘. 감생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 봐야겠다. 니 스트레칭은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 어, 지금 바로 보여줄 수 있나? 어? 어, 조금. 오케이 가보자아 <웃음> 마스크 끼고 코로나에 마스크를 꼭 껴야돼 <웃음> 아. 야 니네 어 니네 모드 잘 타고 싶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니도 모드 잘 타고 싶지? 네. 그럼 이제 이 선생님께서 자, 퇴력시간이 좀 걸려줄 거야 오케이 알겠지? 그래? 야 어려우면 안 해도 돼 너네 나이때는 기다리자 운동 이런 거 많이 할 필요가 지금 보드 타니까 너네 아프지 말라고 하는 거지. 할 거야. 플랭크를 제일 오랫동안 하는 사람 쌤이 핫바를 준다. 여기서 일자로 이대로 버티는 거. 아프다. 어깨에 힘좀 내. 엉긴. 배가 땡겨. 근데 플랭크를 하면은 스케이트보드 탈때 뭐예요? 좋은데. 그냥 이건 코어 운동이니까 여기 복근, 복근 운동이니까 그냥 전체적 밸런스 이런 거라서 그냥 기본적으로 해 놓으면 좋은 거. 제가 스케이트보드를 15년 탔지만 보드 탈때 코어가 중요합니다. <웃음> 응. 너네도 코어를 키울 필요가 있어 이제. 아예 없으면 보드 탈때 너네 힘들지. 너네 다리 아프다 이거. 그래 선생님도 같이 할 거야. 선생님 허리 아프거든 지금. 자 그러면 수미쌤이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그다음 너네가 할게. 너네 3명 중에 1등 합빠 음. 타이머. 타이머 누가 눌러줄래? 요저 자, 저요, 저요, 저요. 파이버, 파이버, 파이버, 파이버, 파이버, 파이버, 파이버, 파이버, 파이버, 파이버, 파이버, 파이버, 파이이이 준비, 시작! 10초 어 네, 힘들죠? 말도 안돼 20초 어. 아, 말도 안 돼! 너무 힘들어! 힘드십니까? 좋을 것 같아요 아 모범을 보이셔야죠 아! 너네도 이거 아, 해야돼 아, 지금 얼마나 됐어? 1분 6초? 아 1분 거의 아, 1분 10초 30초. 3분 아, 도전? 아니 아 아니요 말고 10초 마세요 아니야 30초 어? 어? 지금 몇초 몇초 몇초 몇초 몇초? 지금 지금 46초 10초 가운데다운세죠 10초 가운데 다운되죠 0 5 4 3 2 음. 10만더 맞죠? 우와 1초점 30 너네가 이걸 해야된다 나도 해야돼 아, 이거 진짜 내가 만약에 한 명이라고 이분안가고 선생님 오늘 라면하고 사줄게 우와 준비 가자 가자 <웃음> 할만 하신가요? 아, 신내만 다오 다리 달달달 떨리는데? 30초. 몇초 남았어? 1분까지 20초 남았어요. 20초. 아, 허리만 안아어 2분 가능한데. 허리 너무 아파. 어, 허리. 어떠세요? 허리 진짜 부아 <웃음> 지금 1분 20초 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즐겁구나 몇초야? 1분 30초 2분 뭐 해보자 할수 있다 선생님 3분! 3분! 몇초? 지금 한 50초 남았어요 50초 남았다고? 네 응? <웃음> 어? 몇초 몇 남았다고? 50초요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왜어 좋겠다! 이제 좋아요! 아니요, 언이 진짜 나어요이짜나았어요 보자, 정지, 정지. 선생님! 사실, 사실 2분이 0초예요 2분이 0초예요 선생님, 어때요? 요 자, 이제 너네가 해야 될 차례. 난 죽을 거 같아. 안 <웃음> 해, 이제 아나안할 거야. 준이팅아준영안추나네 오케이 아당이 자세 오케이 오케이 이 자세 자 준비 자,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웃음> 선생님이 보실 때는 애들이 몇초 몇 동안 할것 같나요? 1분? 일단 저는 2분 주기겠어 1분? 1분, 1분 해도, 해도 되나? 2분 한번 해버릴게요 2분? 선생님 네. 3분이면 된다 3분이면은 세명 중에 1등한테 내가 핫바를 주고 네세명다 2분을 넘기면 세명다 라면. 응. 라면 줄게 오 오! 허지 않아요! 허격지 않 자, 시간을 재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 엄마 라면 버텨 수 있다. 아. 재용아 허리 펴야지, 허리. 재영아 무릎 살짝. 어, 오케이. 그렇게. 선생님, 지금 몇이 지났죠? 지금 10초. 이게 10초니까, 이게. 어, 준영아 머리 들어야 돼. 오케이. 준영이 <웃음> 될 꼬맹이들도 보고있으니 정말 재밌군요. <웃음> 얘들아 힘드니? 네 힘들어? 안간거아닙니저 네. 별로 안 힘드니 자 45초 몇 초? 몇 초? 자 56초 7초 8초 9초 1분 자 1분 지났어 와 어, 1등 누가 할까? 조용히 <웃음> 조용히 조10 9 8 7 <웃음> 6 5 4 3 오더 더 버티는데? 겠어아준혁이준혁이 탈락. 어. 와 이모 사쉽 초. 오 지금 엄청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 오. 제 오. 아. 어 세영이 나라어 세영이 탈락. 어. 아 세영이 1등오 세영이 3분 버텼네. 우와. 와. 와. 우와 일등입니다. 허리 어 스트레칭. 자 이제 허리 스트레칭을 배워보겠습니다. 누워서 아, 어? 여기에 손릎 갖다 대고 하고 위로 이거 이거 허리 스트레칭. 와 어, 시원한데? 허리가 아프니까. 아, 너무... <웃음> 안돼. 팔을 살짝 날개뼈 쪽에 두고. 허리만 올라와요, 발 올라와요? 발 올라와? 네. 허리만 올라와요? h 그대로 놔두고 couldero or loyal. Eh, I took, took, p e 이 t a p i n s Okay, okay. Okay. Okay. Oh, working at the d o o 고 You don't know. You go to go to go 잘 써야 돼. 아. 고개 들고. 어, 오. 오 유연하다. 유연한데. 플레이 뭐지기 모시기 한마디 하고. 어 저거 뭐야. 야어 뭐야. 야. 야, 발다이겠다 우와. <웃음> 대박이다. <웃음> 저게 <저기> 뭐야. <웃음> 허리 스트레칭 또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엉덩이 맞으세요? 어 그것도 있겠다. 어, 이거 진짜 쉽다. 이 정도야 허리 스트레칭. 여기 허벅지 뒷부분부터 옆에 허리 스트레칭이 있어요? 오오발 조금만 더 안쪽으로 아니 아니 어 그렇게 조금 더 오케이 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장난 아니네 조금 더발 안쪽으로 오케이 오발 모으지 말고 살짝 벌리고 어, 너무 거... 벌렸다 너무 벌렸다 선생님, 저좀못 더. 꺾일 것 같은데요 안 꺾여 안 꺾여 안오 좋다 오오발 모으지 말고 발 모으지 말고 아니 아니 조금 더어 오케이. 아, 보드는 체 발목 발목 응. 코어 우린 금방 코어를 좀 했고 이제 하나 더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예스. 여기로 내려가 서어봐쌤 보면은 무릎이 이거보다 안튀어나가있어 밖으로 이 자세로 못해 이거 허리는 피고 이렇게 이렇게 꺼버리면 안돼? 저희가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보드가 잘 안타질때 저희가 직접 하는 동작들을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줘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플랭크 동작이랑 스쿼트 동작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도 보드탈 때 도움이 될겁니다 좀더 정확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헬스장에 가셔서 p t 를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딩분들 너무 무리해서 하시면 안됩니다 스케이트 보드 탈때 이런 기본 운동도 중요합니다. 축구 선수들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듯이 너무 무리해서 하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